안녕하세요 사람 하나도 없네 유준성이에요야 썰렁하네 집에 올라오자마자 썰렁해 홍대에 나와봤어요 망했망했 그런데 망해버려.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람 하나도 없장락도 사람 없으. 사람이 별로 없네요 스네방도 하나도 없 망해버렸어요 r s 도 n s a n g Madame Dana. Credo, you're a care. h o 홍대를 한 바퀴 몰라. 돌아보기로 합니다. 이게 뭔 일이야? <웃음> 이또 나오자마자 홍대 빌런이 있네요. 니다 막아 놔 버렸네. 이렇게 막아 놨는데 빌런들이 또 술을 참았고 또 싸워. 경찰 아저씨들한테 쌈났어. 혼꾸녕이 나고 있더라고요야 안에서 씨, 술 처먹다가 또 경찰한테 잡혀간 아이씨들 <웃음> 와우 소사참 씁쓸하네요 컵이 일본풍으로 이네 그리고 저녁에 잠깐 나와서 술을 한잔 적셨어요 진짜 <웃음> 잘못된거 <웃음> 약수동엔 아, 바로, 바로, 맛집이 바로, 많아요. 날씨, <웃음> <웃음> 야, 날씨 오. 다음 날 일하러 나왔습니다. 날씨 어 날씨가 와. 진짜 좋더라고. 날씨 좋네. 코로나 때문에 아,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사라져서. 서울에도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게 참좋은것 같아요 일이 끝나고 돈가스 오므라이스도 먹고요또 돼지고기 덮밥도 먹었었요요데이이 진짜 짜있있어서음날또 먹었어 죽네 배고파 죽 그리고 저녁에 좀 출출해서 배고파 죽 다시 야식을 구하러 나갑니다 아, 달려라 나의 자전차 자전차 안복동 저희집에서 홍대까지는 한 10분정도 걸려요 역시 새벽엔 치킨이죠 음 맛있겠다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QR코드는 꼭 준비해주셔야 돼요 빨리 집에가서 먹으려고 저의 자전차가 또 불을 뿜습니다 전 전전 아무도 없는 공대와 상수역 사이의 거리, 아무도 없어요. 풍군대, 풍임새, 벽인데 아무 텔로 들어갔겠지. <웃음> 썰렁한 마음, 썰렁한 마. <웃음> 역시 코로나 때문에. 새벽에는 썰렁하네요 여기 사거리가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신호를 지키더라도 어디서 미친놈이 튀어날줄 모르는데 이고씨아 너무 빨아 위험해 아이씨 큰건줄 알았더니 짠거 좋네 이 닭다리 먹고싶었는데 음, 잘못 시켰더라고요음음 음, 음, 음. 음, 역시, 음, 맛있죠 역시 맛있어 역시 새벽엔 치킨이죠 음, 음, 음. 다음날입니다 뭐좀 살게 이것저것 있어서 다시 한번 합정쪽으로 나가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한강을 한번 들려서 오늘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시기네, 역시 오늘도 날씨가 지긴네요 산강에 사람이 엄청 많았어 그렇게 사람들 보고 뉴스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다 돗자리 펴놓고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커플들끼리 그냥 누어가지고 우선 한강을 뒤로 하고 저는 다시 합정역으로 나의 자전차와 함께 떠납니다 코로나 사람 많네 역시 메세나폴리스에서도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허탕쳤습니다 전기 휴무일에 딱걸려버렸어 집에 가는 길에 망원시장이나 들려보려고요 역시 추석이 다가와서 풍성하게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망원시장이 코앞인데 저는 도시적인 느낌이 좋아서 망원시장에 자주 가진 않습니다 이그 새끼 어디 갔다 왔어 어디가? 가지마 하지마 안돼 도망가지마 이 자식 오랜만에 봤더니 네 꽃무늬를 빼네요 음. 그래서 음. 대충 집에서 음. 만들어 먹었습니다 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맛있어.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없자. 여러모로 좋죠 아빠가 맨날 전화 오거든요 나가지 말라고 며칠 바빴더니 또 설거지가 한 바가지 쌓여가지고 또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이제 요 며칠 찍은 걸 편집해 봐야겠죠? 편집이나 해야지 뭐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